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 시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시 상인사망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9-913-16-913-23 다 91316, 91323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면책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 대하여 이륜 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되었기에 그후 망인이 이륜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하해야 한다는 점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명시 설명하지 않는다면 망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원고의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사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